정도 사랑소장님들 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집에 와있는데요 오늘은 어, 여러분들한테 굴구이 예, 굴구이 그리고 꼬막구이를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겸 어, 촬영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. 자 여러분들 구정지나고 첫 영상인 것 같은데 네,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을 이제 좀 지펴주고 어? 네. 잘 입고 있네 에헤 불이 굉장히 습니다 오우, 야. 음, 음. 자, 와, 지금, <웃음> 불이. 요거는 <웃음> 저, 꼬막이나 요 석화 같은 경우는 수채 구우면 안 돼요. 수채 구우면 안 되고, 바로 이게 좀 어, 장작불 같은 거에 딱 구워야 되는데, 예. 굴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와. 와우. 와우 야 미쳤다 와와 와, 지금 이 굴이 와 속이 지금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음. 야, 요 꼬막도 구워진 거안쫄았어요안쫄았어 안 절대 안쫄았어 야, 불이 생각보다 좀 너무 잘 붙어갖고 요 굴구이 드시거나 이럴 때는 한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어, 이렇게 좀 터질 수 있으니까. 에. 자, 써지 없이 더 먹기엔 또 말이 안 되고. 아, 사사. 와, 와 저는 이 바로 딱 따뜻할 때 먹은 것전 찜보다 이 구이가 더 맛이 좋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 어, 근데 이제 구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굴 구이나 모든 게 사실 굴 찜은 식어도 좀 먹을 만하거든요 근데 이 구이는 식이면 아예 먹기가 힘들어요 네. 아 원래는 요정도 불, 아까는 불이 너무 쎘고 지금도 좀센 편인데 이거보다좀더 은은해질 때다 굽는게 가장 좀 어,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예. 와굴 지금 여수굴인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굿자봐 아 그리고 이 꼬막 지금 이 새꼬막 겨울에 굉장히 맛있을 때죠 오. 자 꼬막 또 겨울에 진짜 맛이 좋은 꼬막 어. 아, 음, 아 뜨거! 뜨거! 어우 뜨거 쏴거 <놀람> <Gül> ja. 뭐든지 사람이 급하면 안 돼요. 불도 이렇게 좀 은은한 불에 좀 해야지, 아, 급하게 먹으려니까 뭐다 떨어뜨리고, 자 차분한 마음으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피조개. 아우, 피조개. 자, 사자 그 중에 짭짜름하다. 음, 아 어, 꼬마. 어 아, 지금 이 불에 딱 은은한 이 불에 해야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아유 자, 수자 불이 아, 생각보다 조금 일찍 꺼진 것 같아요 장작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작을 조금 넣고 가라 없고 어, 카메라 앵글도 살짝 바꿔가지고 네 카메라 높이도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네,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좀회지기 전에 어느 쪽 먹어야겠네 <웃음> 순서가 이렇게 약간 은은한 불에 꼬막부터 먹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아 참. 다시 소화소 소화. <웃음> 그치지 이번에 안 떨어뜨리고 음아어그치지다요 정도 음, 아 어, 그치. 아, 요정도. 음. 이 정도 딱, 은은한 불에 해가지고 좀 꼬여야겠네, 아 아유. 서서. 아 잘했어요 우리. 작년 2021년 영상에 제가 웃음 포인트의 영상이 거의 없었던지라 새해부터는 어떤 이 2022년부터는 어떤 이렇게 좀 영상에서 웃음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뭐 좋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. 뭔 소리야? 뭔캐소리야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 대박 하나 보여드릴게요 피 꼬막 사왔잖아요 와 지금 이거 벌어지는데 와, 보세요 와. 뻘리뻘리 어이구야, 이건 심하다. 어, 이 녀석은 뻘이 없습니다. 네. 얘는 뻘이 없으니까 여기다 딴 잔. 네. 쏴쏴. 으으 <웃음> <웃음> 음. casa ah! а 이렇게 가야죠. 아. 어우. 피꼬마가 지 되게 짭짤하네요. 어우, 짜. 음. 아, 뭔가, 아까보다 되게 좀 편안하게 먹는 느낌이네, 이제. 아 야, 요건 약간, 에. 미디움 레어. 야, 요 정도. 생굴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구워도, 한 요만큼 구워드시거든요, 이제. 음 야. 요 정도. 기가 막히죠, 또. 에. 오,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.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해서 그렇지 굴은 아 찜도 맛있지만 진짜 구이 요 구이는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 보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아 아,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. 아들님이미 영상 찍는다고 좀 짜니까 식혜 먹으라고 네. 우리 어니가저 직접 만든 식혜를 또 주셨습니다 아. 아. 아우, 아우, 시켜 맛있다. 음, 소화사 소화. 이런 건 뼈벌이 없는데. 자사사 야, 여러분들 지금 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요 양은 반에 반도 안될거예요굴그 한망에 예. 그제 요큰 망태기 한망에 여수굴이 15,000원입니다 예. 이 계절 가기 전에 굴은 여러분들 꼭 댁에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쪄먹어야지 구워먹을 수가 없지 예. 댁에서 한번 좀쪄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수굴 외에도 뭐 이제 통영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해 쪽에서 나오는 굴들 예. 진짜 지금 살도 잘 올라오고 되게 훌륭하거든요 여러분들? 오. 어 인터넷 검색하시면 은뭐 쇼핑몰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굴 이 껍질 벗겨지지 않은 굴이굴 예.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해 댁에서 한번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? 예. 제가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찜으로 예.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마당 있는 집에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이렇게 구이로 아 저는 근데 구이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진짜 와, 오면 이제 깜깜해지기 전에 요,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 해야겠네 꼬막 <웃음> 이 꼬막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, 네. 자 꼬막에 네, 막잘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사 음.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2022년 어,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. 왔다 근데 없니? 구운 게 맛있네. 야 돼. 예. 아. 잡사 잔반 처리반. 아, 뭔 잔반 처리반이다. 와, 엄마. <웃음> 우리 똥늙은이는 잔반 처리반이야. 잔반 <웃음> 리반 <웃음>